다, 해결을 를었고 네. 에서 다는 구조이성질체가 없다라고 했는데, 구조이성질체가 존재하려면, 산초수가 4개 이상? 이어야 돼서, 다에서 다는 탄소수가 세 개의 1, 2, 3입니까? 구조 이성 질체가 네. 없어요. 어. 나는 두 개의 구조 이성 질체가 있다고 했는데 네. 음, 두 음, 개가 아니라 세 개인데? 네. 이렇게